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 18cm 거든요. 저 예, 예. 제가 이거 재고 다니는데, 여기서 보면은 한 20cm 에서 21cm. 어. 이 정도까지 되는 거고, 뭐, 본순 지금 방아자리, 하나, 둘, 세, 세 번째 고추가 지금 그렇고. 본순 세 번째가 네, 그만한 거죠? 네. 곳에서. 그리고, 이 교순. 교순에서 나온 거는 원래 좀 크기가 좀 작아요. 네. 다른, 뭐지, 본순에 나온 것보다. 음. 근데 지금 길이 똑같죠. 물망이네? 이게, 팔아요 예, 네. 별로 어. 비싸지 않아요. 그물망으로 네. 이렇게 딱해놓신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올라와요. 얘를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 여기다 케이블 타이로 네. 딱 고정시키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까지 햇빛을 다 받을 수 있더라고요. 잘 크고 잘 달리고, 꽃은 봐도 크고. 그래서 올해는 한 나무에 두분 정도 따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려나요? <웃음> 맛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한두배평 정도예요 몇그릇씩 됐어요? 네. 4,000개 정식은 4월 10일날 부지포 터널로 했어요 와... 작년에 몇그근 따셨어요? 작년에, 작년에 4,200근 정도 딴것 같아요 아, 4,200근? 42, 네 많이 따신, 많이 따신 건데? 많이 따죠 와, 이 동네 이뿐 아니라 태양군에선 1등일걸요? 태양군 1등. 1등? 네 와, 와 <웃음> 엄청 많이 달렸어요. 예, 이쪽도 다 그래요. 다 엄청 많이. 와. 어, 이런 이런데 보세요. 전 <웃음> 생전 처음이에요. 제손으로 해봐도. 예. 대관에 대관. 예. 이런 게 지금 줄줄 달려 있는 거잖아요. 줄줄이 달려 있는 거죠. 위에도 뭐셀 수가 없네. 예. 예? 엄청 많이. 셀 달려있는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요, 진짜. 아, 아깝긴 하네. 그 아이고, 이야. 어머 마음이 <웃음> 진짜. 어머. <웃음> 아이고 여기 떨어진 게다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야 뿌리가 네.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제가 그냥 막뽑아서 그렇지. 네. 사실 여기는 얇잖아요. 예. 네. 여기는 두껍고. 아 지금 그러네요. 예. 네. 한 나무에 몇개사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세어볼까요?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다, 열둘, 열셋, 열넷, 열사, 열육. 160개요. 미쳤다. <웃음> <웃음> 이거 고추 잡아주는 고추망이라고, 네. 예, 작년에도 했었는데. 그물망에? 이게 팔아요? 예. 별로 어. 비싸지 않아요. 그물망으로 예. 이렇게 딱 해놓으신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올라와요. 얘를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 가지고 어 여기다 케이블 타이로 네. 딱 고정시키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까지 햇빛을 다 받을 수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퍼져요. 그러면 햇빛을 못 받으니까 네. 이걸 좀 넓게 해야 햇빛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는 여기를 좀 넓게 해요. 키가 너무 컸어. 네. 그래서 얘 하나로 버티지 못하면 요 정도 고추가 컸을 때 위에다 고추망을 얘, 얘를 하나를 더 쳐주시면 아주 완전해요. 고추망을 쳐 놓으면 얘가 여기로 이렇게 나오면서 커요. 그래서 뭐 태풍이 와도 얘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응. 망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네망 예, 예,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아, 똑같은 게 하나 더 있고 예, 예. 두 개, 두 개면 될것 같아요. 또 하나 있고. 예. 저희는 겨순까지 다길르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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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꽃이 다 꽃망울이 다 메줬으니까 뭐 세부지는 안 했지만 한 7, 8 0개 엄청 네. 메줬어요. 고추는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절간. 아버기에첫 방아다리. 첫 방아다리고 네, 여기 네. 이제 접수. 예.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네. 이제 접수 더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찾아보고 네. 한 단, 두 단, 네. 세 단, 사 단, 오 단, 육 단. 여기서. 예. 침탈. 예. 지금 팔단 하고 있어요. 팔단 까지오셨어 팔단. 본순 팔단이고 이제 격순 한번 세 보세요. 1, 3, 4랑 같은 거 갖고. 이게 지금 격순이거든요. 예. 이게 한단 1, 2, 1, 2, 3, 3, 4, 5단. 예. 겨순 5단. 예. 그러면 이게 키가 지금 이만큼 되면은 12단까지는 가요. 음. 그런데다가 좀 키가 좀더 큰다 2차전까지 같이 간다 라고 하면 14 15 16 17 까지도 가요 음. 이 정도까지 요정도 이 절간으로 여기까지 가면은 거의 하우스 재배랑 비슷한 정도의 수확량이 나와요 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 18cm 거든요 저희가 예, 예. 재고 다니는데 여기서 보면은 한 이제 20cm에서 21cm 어. 이 정도까지 되는 거고 뭐 본수는 지금 방아자리 하나, 둘, 세, 세, 번째 고추가 지금 그렇고. 본순 세 번째가 그렇구나. 그만한 거네. 그리고 음. 이 교순. 교순에서 나온 거는 원래 좀 크기가 좀 작아요. 네. 다른, 뭐지, 본순에 나온 것보다. 네. 근데 지금 길이 똑같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교순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교순에서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수세가 딸릴 수밖에 없는데, 음.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본업이 이제 있으신 데다가, 변농사를또 엄청 크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겨순을 다 달고 있는 상태에서 버티겠군이 만들려면은, 네. 이제 우가노설 아줌 맴지 계속 관주로 밀어넣고, 네.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고, 크기도 지금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지금 고추밭에 노재 심겨진 것들은 보통 요 겨순, 네. 음. 겨순 두께밖에 안 돼요. 음, 두께가? 네, 지금 벌써, 뭐냐, 엄청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성장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음. 간주로 계속 이제 뿔이 더잘 되도록 음. 오가노설로 간주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고 굉장히 특이한 게 이제 이 꽃잎이 일곱 장, 꽃이 클수록 이제 대가가 나오는데 그 대가를 예, 네. 그 만이 꽃잎 장수를 만들어 주는 거는 뿌리 관리. 오가노스 안에는 황하고 그 부식산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휴믹산, 풀빅산 이런 게 되는데 이 풀빅산, 휴믹산들이 미생물의 먹이도 되고 살수 있는 집도 돼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최대한 활성화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재고 그게 들어갔을 때 뿌리도 굉장히 튼튼해지고 또황 자체가 그 단백질 구성 요소라서 이제 고추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음. 오가노서를 드론으로 영양을 보충해 주려고요 아 네. 6리터의 반병 터 응, 가지고요. 네. 1 5 0 0을심었네요 오가노설 한 번, 아주무엠지한번 이렇게. 번갈아가면 네네네. 관주용비료줄때 이거를 같이 드론으로도 주지만 이걸로도 자주 줘요. 이렇게 타서 저희가 관주용 비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주거든요 네. 그 때마다 같이 타서 주네요 잘 크고 잘 달리고 고추 과도 크고 네. 그래서 올해는 한나무에 두분 정도 따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려나요? <웃음> 고추에는 가장 제일 많이 오는 게 탄저병이라든지 균액병 쪽인데 아주모임지를 관주 또는 옆면으로 주기적으로 살펴보면 은 병행균들을 병행 그 균들을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오가노설과 아주모를 같이 섞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어, 회사에서는 아주모 그 250g, 500g 반이죠. 그 반에다가 오가노설 500ml 반 섞어서 25말로 쳐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셔서 어, 이번 달부터 500ml도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500ml도 텃밭이나 이제 소규모 하시는 분들은 좋은 제품이 될것 같으니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000주 심었는데 몇 근이요? 4,200근. 4,200근은 따신? 네. 태안 지역의 1등. 1등. 1등입니다, 1등. 1등. 야, 초보 3년차가 1등을 했는데 비결이 지금 네. 오가나설아드 네. 보험지 들고 계십니다. 네. 근데 더 매력적인 게이 가격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가격이에요. 가격이 굉장히 싸다고 들었습니다. 네 싸요. 아, 싸고 가성비가 싸요. 높다. 네. 어, 마진폭을 줄이고 그만큼 업계들도 마진폭을 줄여서 농가분들이 힘든 시기에 어, 최대한 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쓰실 수 있게 음. 저희도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부성바이오에서는 또 농민들을 위해서 아 그렇죠. 가성비 네. 좋으면서 가격을 네. 낮춰서 팔고 네. 있는 네. 참 고기 드문 회사라 네. 저희가 이렇게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죠? 맞습니다. 야, 이런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농가들이 더 많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 한국농산 t v 는 농부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네.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